음! 오늘은 김치찌개캐 계란말이네! 이건 못참지! <웃음> 많이 담아야겠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웃음> 먹을 것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배부르다! <야! 웃음> 에? 왜? 너 설마 그게 다 먹은 거야? <웃음> 어! 아, 나 오늘 많이 담았잖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와서 많이 담아서 그래 혹시 음식을 어... 남겨서 그래? <웃음> 너... 아니, 난 그냥 고작 그거밖에안 먹고 남기는 네가 안심해서 뭐? 갑자기? 아니, 난 댕댕이 너그 정도 양은 다 먹을 거 같았는데 못 먹는 거 보니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 넌너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뭐 가볍게 오늘 급식같은 김치찌개의 신맛과 계란말이의 폭신함이 함께한다면? 밥 다섯 공기? 아니 여섯 공기? 그 정도는 먹어야지! 뭐래 그걸 어떻게 먹어? 이 조합에 여섯 그릇도 안 먹을 거면 밥은 왜 먹냐? 응? 어? 어? 빨리 식판에 대고 사과해! 응? 어? 빨리! 응! 쓰리마생! 다음부터 못해도 세 공기는 먹어 알겠어? 아휴, 그것도 못 먹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아휴, 난 리핀이나 받으러 가야겠다. 오, 좋지? 오늘은 뭐가 나왔을까? 음, 어, 오늘은 칼비찜 덮밥 캐도다. 야호! <웃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하 근데 이제 슬슬 그만 먹어 저, 아, 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제 그만 못 먹어 뭐? 못 먹어? 다 먹어! 고작 그거 먹고 그게 뭐야? 니야 도대체 너는 얼마나 먹었길래? 어? 에이, 이 정도 먹어야 어? 사람이 공부도 할수 있는 거야 그냥 돼지 같은데 흠, 요즘 애들은 밥기 한줄 몰라 치도 요즘 애들이면서 그리고 밥키야는 그만 좀 먹지. <웃음> 난 간다. 아, 식 먹으러 매점에 갈 거야. 에이, 진짜. 오, 저런 돼지. 아, 도 교실로 가야 만해. 근데 도저히 코질못 하겠어. 키어서 가야겠다. 에이. 내가 너무 무거워 <웃음> 새로 나온 포켓몬 빵네 종류별로 하나씩 다샀지롱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근데, 양이 너무 많네. 그냥 한 입씩만 먹을까? 남으면 좀 아까운데. 누굴 주지? 드디어 교실이다. 어! 댕댕아! 잘 됐다! 나 실은 포켓몬 빵이 있거든. 이거 너 알지? 엄청 구하기 힘든 거. 내가 종류별로 타셨는데, 너딱 이거 줄게. 세 개만 먹어. 응? <끝> <끝> 아니야, 난 괜찮아. 나는 배불러서. 야, 이거 구하기 힘든 거야. 아니야, 너 먹어. 야,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나 혼자 다 먹어! <웃음> 얘들아 뭐야? 아, 리아야! 아, 댕댕이가 내가 포켓몬빵 주려고 했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대! <웃음> 야, 보자 그거 먹고 저걸 안 먹겠다고? 어, 어... 그런 게 아니라... 얼굴 잡아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빵을... 이것도 못 먹으면 빵은왜 어... 먹어? 아니, 고장 빵? 아니, 고작 빵몇 개가 배부르다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흥. 야, 이거 거의 10개가 넘거든? 하, <웃음> 참내넌 먹지 마라! 그냥 빵이 불쌍하다 불쌍해, 어? 빵? 많이 먹는 게 자랑이냐? 뭐하니 햄버거 한 개도 다못 먹을 듯? 하, 아니거든, 나한 개는 다 먹거든. 난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어 <웃음> 아, 참나 별게 다 자랑이네. 아! 하. 난 간다 이 멸치들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는데서 <웃음> 그럼이만. <그루미만. 웃음> 백겠다자랑의 접촉 돼지가 나도 당했어 먹부심의 말이야 눈치가 보여서 점심시간엔 밥도 편하니 먹지 못해 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음. 아무래도 안되겠어 저 버릇을 뜯어 고쳐줘야지 어떻게 그게 말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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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한 음. 공기? 아국한 공기밖에 어먹었어 오늘부터 그렇게 부어려고어 그.. 그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진짜어진짜냐한진어 진짜, 진짜. 어늘 어. 어? 응. 어? 내가 쏠테니한 마음껏 먹어오멋어는데 아, 근데 너네 뷔페 가면 돈낭비 아님? 어 왜? 어허 아, 안해. 난 가면 엄청 먹을 수 있어서 본전은 뽑는데 너네 한 접시밖에 어안될거 아니야? 응응 응. 아, 뭐 괜찮아. 응 <웃음> 응. 가서 뭐 여러 가지 바는 거니까. <웃음> 만만보다가 배부를 거면서 <웃음> 일단 가자 그래 어 마, 마, 마, 짱 맛있는 거 많네. 이 마, 도 담고, 이것도 담아야지. 다섯 접시 종소리 애들이 눈나겠지. <웃음> 아 오늘 한이 정도만 먹어볼게네 음, 아... 우와! 어? 야너 다섯 접시나 먹게? 다못 먹지 않아? 뭐? 이 정도는 그냥 까미지. 장난? <웃음> 난더 먹을 수 있는데. <웃음> 그럼 더 담아와. 한 번에 많이 담아와야 뷔페 느낌 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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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거 열 접시 엄청 많은 거거든. 고작 열 접시가? 나도 뭐 조금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 열 접시는 먹을 것 같은데. 네, 이 스무 접시는. 에? 그건 나한테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기다려. 이0 접시 가지고 왔다. 이십 아, 아, 접시면 어어먹을 뭐, 만하네 아, 이제 먹어야지 그래 요즘 먹방 유튜버들도 그 정도는 먹더라 먹어봐 넌그 정도 할수 있잖아 십쉽 겠네 열 접시나 남았잖아 이걸 어떡한다 어 어, 어어 음, 어, 어, 어, 어, 오늘 속이 좀안 좋네. 어, 원래 다 먹는데 에이, 에이, 그만 일어나 볼까? 에이. 야, 김야, 어, 너 어디가? 먹은건다 어. 다 먹어야지. 어, 어, 아, 아나 속이 좀안 좋아서. <웃음> 지금 음식 남긴다고? 아유, 어쩔 수 없잖아 속이 안 좋은데 아 속이 안 좋구나 그래 뭐 남기는 건 상관없는데 또 괜찮겠어? 저기 뭐야? <웃음> 뭐 남기려면 남기던가 난 댕댕이랑 먹을만큼 먹어서 이만 가볼게 가자 댕댕아 그래 리아야 네, 안녕 이걸 어떻게 10만원이야 억지로 해서 다 먹어야 돼 조금만 힘들리야다 먹을 수 있어 더 이상은 얘는 이걸 어떻게 다 먹으려고 담았대 어?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해가지고 적당히 먹고 그래야지 누가 욕심부리래 어, 어, 죄송해요 엄마 별 접신을 남겨서 10박원 너 용돈 세 달간 없었잖아 아이... 그걸 안돼긴 안 뭐가 안돼 이 욕심 많은 돼지야 빨리 먹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